근데. <목소리가> 와, 점점 커. 여기, 여기. 야, 이거 뭐, 산란장이야, 뭐야? 야, 씨. 형님, 형님꺼만 해. 헉, 뭐, 꽉 차, 꽉 차. 이야, 이거 신조 왜 이래, 이거?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아. 아유, 시끄러워. 아겠네그 시끄러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우 <3장의> <이런> <모르니까>. 아, 시끄럽다 아, <다 짐승처럼> 나왔네. <이월하게 나왔네요>. 어. 아, 시끄럽다고시끄 아, 시저러워 아, 아, 시끄러워. 이 시끄러워. 아, 이 아, 게 아, 시끄 아, 아, 시끄러 아, 아, 고맙습니다 스나이퍼 짱간지 t v 예요 스나이퍼 짱 축방 밑에 주방 위에 빨간거 아니 밑에 빨간거력이 어느정도 약간 있다 야 너도 파보는구나 성격이 오늘 신조호를 타면서 간지TV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컬러는 다섯가지가 있는데 저도 여기, 어, 여기 어. 스텝은 아닌데 어떤 어. 컨텐츠 때문에 어. 받아서 써봤었는데 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어, 라팔라 트리거엑스와 <웃음> 비교를 해보면 일단 외관은 비슷하지만 어, 물은 조금 더 이게 더절타게 생겼네요. 그리고 색깔이 마음에 드네요. 핑크인데 약간 펄이 들어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광따를 이 친구처럼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파보질 못해가지고 통평형은 제가 오늘 이걸로 잡으면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이 잡아서 잘 잡으면은 어. 그렇죠. 뭐, 뭐 무조건 루어 낚시는 무조건 루어가 우선이거든요 아 그런거야? 로드 릴리 순서가 아니라 루어 아. 바늘 라인부 뽕 아. 로드 그 다음에 릴리라고생각합니다자 아. 아. 여튼 지원을 받아가지고 오늘 크림베이트 웜으로 시작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이녀석으로 테스트 겸제 어복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근데 좀 잘하는 사람이 테스트를 해야지 나 웜도 제대로 못 끼는데 이거 <웃음> 자 지금 해가 뜨고 있는데 자 인트로를 좀 해볼까요? 오늘 5월 14일이고요 아, 순서가 참 그렇게 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인트로 하다가 카메라가 켜진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아, 오늘 출전의 목적은 총각피싱에서 야유회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같은 선단에 다른 배 선생님들이랑 함께 한 절반가량은 손님 절반가량은 선생님들 사셨는데 야유회라서 초대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만 초대하지 말고 나 내려가고 싶은 사람 이 있어 해가지고 이 밑에 어저 핸드폰 만지작대고 있는 사람이 간지TV라는 유튜버예요 참 열심히 하는 친구고, 같이 한번 출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인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마0이더라고요 나이가. 범생이고, 어제 호영호제를 시작했고, 같은 유튜버와 오늘 부산포의 총각피싱건단에 신조어를 타게 됐습니다. 간지야, 손 한번 흔들어 봐. 자, 간지TV입니다. 너는 왜 나와? 껌모 선장님입니다. 껌모 선장인데. <웃음> 채널명이 간지 영문으로 TV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이것도 좀 많이 눌러주세요. 열심히 하는 친구니까 좀 이쁘게 이쁘게 봐주세요. 자, 오늘 스라이퍼피싱 그사장 형님이, 으! 지원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나눠드리려고. 자. 자 받습니다.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네,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야, 네가 아, 스나이퍼 받았잖아. 네 <웃음> 받았잖아. <야> 써보세요. <웃음>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자 짱가 선장님. 감사합니다.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써보세요. 감사합니다. 달봉 달봉 달봉님 <웃음> 이거 써보세요. <웃음> 스나이퍼 피싱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아, 네. 예. 예. 네. 어, 네. 형님 어디 또 어디. <웃음> 어디 가서 금방 사양이 돼줘서 전달되기도 자고 아~ 여기서 좋으셨어요? <웃음> 네, 오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하자고. <웃음> 네? 그러더라고요 계속 <웃음> 네, <웃음> 네, 네, 재밌게 하세요 형님 네. <웃음> 아~ 네 꽃모선장 옆에 있어가지고 이거 단체 바닥 끌었다고 혼날 것 같고 요즘에 아주 무서워 죽겠어 벌써? 뭔데? 어 역시 어버 형님 어버 형님 누구 누구? 마린보 형님. 아 조연님, 야 지난번에 건못 타가지고. 해배에서도입자 하자고. 어어 조연님 형님, 구독자 님이죠 근데 조연님이 초보셔 배를 많이 안 타보신. 오늘, 오늘 세번째가네번째요어어와 <웃음> 조연님 진짜. 어버기 너무 좋 단차 얼마 주셨을까? 단차 4 0에서 오십 사이. 사십 오십 사이. <웃음> <웃음> 그래도 형님 광원은 광원에 면방생만넣으면 되지 오? <놀람> 어? 뭐오 어? <놀람> 어, 진짜다 오 크다! 괜찮다 오짜.. 오짜 될까? 그러게 어 저쪽 흥미에서 나왔어 오오 <놀람> 핑크였나? 핑크 형님? 어, 건모야 줄넘키면 리줄 네 자른다. <웃음> 아, 잘못했어. 아, 씨. 이게 빠르다. <웃음> 어? 오케이. 드랙은 어느 정도 그냥 맨날 하던 그대로 하면 돼. 됐어. 됐어. 자 선장님이 맞춰준 드랙. 오늘 이거 건드리면 혼나겠죠? 나도 입질 갖고 싶다. 단차를 조절해 볼까? 맞는데 어. 40cm 정도 되잖아 높지. 아 뽕돌 기준으로 재는 아. 거야? 50.. 5 3 광어다운 샷의 묘미는 초보인 제가 느끼기에는 한방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한방 큰거 걸리면 6자부터 시작해서 7자 더 크면 8자 근데 어, 스타트가 좋은데요? 제가 예견하는 슬픈 스타트기도 하고 왜 나만 안 나와 뭐 이런 거 사라진 제 어복은 어디로 갔는지 유튜버를 하면서 어복이 더 사라진 것 같아 카메라 들이대서 그런 건지 자 만원빵 아까 신청하신 분들 만원씩 준비하세요 허기 어. 돌면서 얼른 먹겠습니다 아, 이거 돈 내자마자 살짝 팍 나오는 거 그러지, 아니야? 그러지 그거지 노프야 잘 쓸게 오늘은 형이 느낌이 좋다 장대~~ 장대? 어. 누군데? 어. 아 짱가 형님이었어? 어. 아, 이 형님, 차. 내기에 강하신가 봐. 아니, 무슨 광어를 드롭봉이야?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런가? 아, 나도 자세를 불량하게 해볼까? 한가고 선장님이 히트하셨는데, 자세가 불량. 자, 오늘 먹으면 9만원짜리야. 아, 껌모야, 잘 쓸게. 오늘은 형이 느낌이 좋다. 너는 반땅이야. 염철이. 염철이. 염철이. 염철이. 염이하고 반땅이야. <웃음> 어? <웃음> 저 여수로 갑오징어도 두번 갔다 왔는데, 여수에서도 갑오징어가 반대편에. 조항이 좋았고 두번다 껌모를 탔어도 우연히 제가 우연히탔면또좌회로 제가 어목이 엄청나게 없나봐요 바닥 끌지 말라고 해가지고 봉투를 살짝 들고 다니는데 이래도 저래도 안돼 내 네, 날아간 어복은 어디있는지 그 지금 아침에 내리자마자 폴링바이트 한번 나와가지고 폴링바이트가 두 번이구나 그래서 뒤편으로 저 등대 근처에서 지금 방향 바꿔서 돌고있습니다 또이트야 어, 오늘 마리스 좀 나오겠는데? 나도 쇼바이트인가 아! <웃음> <웃음> <웃음> 우럭일세 방생사이즈일세 아니 왜왜첫수가 야너 진짜 어나 어? 어? 음. 자, 저 녀석도 핑크네 자 조심스럽게 뺐어 잘가 한 10.. 20정도 되겠네 20정도 잘가 어 어딘데? 저, 저 끝까지 다 있어요 어 아, 쓸렸구나 음. 야그 이빨 자국은 우럭이다 아, <웃음> <웃음> 근데 광어 이빨이 날카로워서 몸이좀 많이 끌렸네요. 톱니바퀴처럼안 돼! 오! 안 돼. 히트! 안 돼, 안 돼. 오, 이야, 이거 뭐냐? 야, 히트, 히트, 히트! 형님! 저, 저, 저 한꺼번에 냈어! 오! 이야! 설마! 야, 너 조용히 안 해? <웃음> 어, 광어. 오, 고맙다! <웃음> 아, 1등은 아니네. 아, 그래도 괜찮대, 형님, 사이즈. Yeah. 괜찮네, 형님, 사이즈. 야. 형님, 저 정렬의 빨간색이요. <웃음> 잘어 어, 근데 왜 이렇게 힘쓰지, 형님? 그리고 야, 입질 되게 시원했어. 텅 때렸어. 형님, 저 잘했죠? 잘했 어. 사이즈가 작네. <웃음> 아, 형님, 사자는 되겠구먼, 뭘. 다리수 <웃음> 아니, 아니니까. 어. 좋아하는 걸 접으라고. <웃음> 아이, 저 진짜. 어,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지? 이거 빡던데? 확 끼는데? 아, 나한 6자 되는 줄 알았어. 야, 너저쪽 봐. <웃음> 저 씨. 히트! 쇼파이트! 쇼파이트. 어우, 심지어 형님. 심지어 선장님 표정이 밝아졌어. 여기저기 올라오니까 응. 형님 오늘 말리어좀 되겠는데? 응. 말리어좀 되겠죠? 있어봐야지 <웃음> 어? 뭐였어? 울어.. 우어 울하게 울어 이거. 작은 녀석이야 제가 엉켰나요? 아... 어이 죄송합니다 야 이야... 아, 이거 뭔가요? 예 죄송합니다 야 초보는 이래도 돼 죄송합니다 네. 형님 걸르시는게 빠를 것같아 그럴까? 채비는 아, 많으니까. 이지대로 가네. 야야야야 이거 이거 내 거를 다 잘른다고 해도 해결이 안될것 같은데. 음. 어 됐다. 음, 와 역시. 어아 이런. <웃음>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엉켜가지고. <웃음> 크림베이트 <데이터>, 오면 괜찮다. 어... <웃음> 어. 갈림이... 일광이루로캤습니다 오늘 간지 TV 저 친구가 저쪽에 카메라 세팅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도를 아는 저로서는 저 자리가 원래 제 자리인데 이쪽으로 했더니 어 이, 이쪽 자리가 어복이 있는 자리였어. 가세요. 그냥. <웃음> 야 니가 <네가> 가시게. <웃음> <웃음> 제노프님? 네? 저 간지님 것도. 네다 타놨어요. 아,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오, 오늘. 어 이상하다. 동민이가 오기만 하면 나한테 입질이 오네. 오 우리 오늘 동현아 어디 가지 말고 형 옆에 서라 오늘 건못 <웃음> 타셔서 여기 이, 이 친구 뭐잘 아시겠지만 보시면 커피 타달라고 하세요 <웃음> 어? 야 같이 걸었다 야줄아 이거 크림벤트 줄이다 줄 밧줄 <웃음> 나도 빼야지 너, 이런 모습 보면 통편집 당해. <웃음> 어, 아 거의 다 빠졌는데. 두 번째 또 걸렸네. 야, 이거. 채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필요는 없는데, 그지? 자, 옳지, 갑니다. 짜샤 탈출을 한다니까, 나도. <웃음> 네, 어, 아 진짜. <웃음> 내세울 게 아니었네? <웃음> 아, 나이 선수들 진짜. 야, 탈출을 하긴 하는데, 초보랑. 그 선수가 차이가 누가 더 먼저 탈출하느냐 그거네 자 이중에 왕선수인데 선장님이신데 <웃음> 탈출이고 나발이게다 필요없어 그냥 터뜨리는 거야 그냥 <웃음> 자 터프하게 터뜨리셨어 왜? 잘나왔어요 예. 이야 숏포이트다 이야 끈적 여기 오기만 하면 동서남북 다 찍은 다음에 다른 데로 가시던데 22m 난등이네요 아 형님 밤 있게 쓰시는구나 단차도 굉장히 높게 주시네 거의 한 60정도 주셨네 <웃음> 우럭 필요 없다 어. 나 올라가나? 아니요? <웃음> 하다가 이만큼 올라오면 갚는거지 아 저쪽 뒤에 되게 시끄럽네 누구야? 이라 <웃음> <웃음> 저기요 두 분! 낚시하세요 낚시! 낚시하시라고요 이거 하지 말고 낚시 좀 하라고 당신한테 한 소린데? 웃기우네 <웃음> <웃음> <웃음> 시내 계속 지고봤는데크크 이어가 놓아. 연등이 올라갔다 내려가나? 어히트 천천히 가면. 어? 히트 히트. 야 쳐다보고 있는데 딱 히트였어. 네, 오 괜찮다. 네, 오3 5반만대 파란색인데? 펄 들어가서 그런가? 인덱펄 아. 아 나도 우럭 잡고 싶다. 그럴까? 포주장. 어 오케이. 자 아, 조금씩 슈퍼지네요? 많이 슈퍼지는데? 네, 진짜 칠자 하나 잡으러 드릴께 내가 하고 맛이 어떠냐 한번 맛보실 작땡 내가 잡을께 내 손으로 <웃음> 오늘 진짜 잡으러 신조 무료 승선거 주시나? 여기 저기 하시나? 형님 오늘 무료 승선뭐몇 자야? 칠자야95하하 아... <웃음> 구시보래 형님, 구시보. 안주겠다 소리지. 우럭이야아나 무럭 우럭 너무 좋아 우님 무럭 잘나카래 우로카래. 우로카래. 우로 히트 우 우로카래. 우로카래. 우로카래. 우 자 흰색 흰색인가? 고추장 아 흰색 자, 핑크는 해가 나오기 전까지만 입질을 딱 하네요 아 물론 우럭 같은 입질이 있었습니다 후두둑 텅이 아니고 제가 수다 떨다가 놓쳤는데 근데 낚시를 하려고 집중을 하면 재미가 참 없더라고 그래서 더 꽝을 치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나온, 나올 때 돼! 여기저기 히트할때 저렇게 <목소리> 바닥 바닥 바닥 저건 바닥 아니야 <웃음> 야한3 5되겠네와 형님 원 무슨 색깔인데 빨간색 빨간강 빨간, 응. 빨강 쇼파 어, 어, 히트네 와. 오야 크다 꽝조사 건모선장 히트했다 작은가? 오, 개전어 사이즈. 이런 씨 육자 아니야 저거? 건모야, 육자냐? 어차 조금 넘겠다지? 건모 뭐 현재 1등입니다. 아, 아니 뭐 저렇게 불성실한 조사가 저런 걸 잡으니 저거? 건모야 무슨 색깔이요저 아, <웃음> <저거>. 아, <웃음> 뭐야 씨 아, 뭐야. 야야 야, 아, 별로 안 크다 그 바로. 어, 어, 어. 45다 45다 45야 45야 4마야5야야 45야 45야 45야 45야 4 5와 45야 45야 와, 5야 45야 4 5 와, 45야 45야 45야 45야 45야 45야 4 5 4 5 넌 저런거 잡고싶다 우럭잡아야지 선장의 댓글 박스는 검은색 비닐봉지 <웃음> <웃음> 여기 도구는 5도에다 내려드릴게요 두 분이서 낚시하셔 어? <웃음> 참 낚시하는 자세 불량하다 뒤쪽에 고기 안나오니 이거 둘 때문에 그런거야 야 9만원 일단 먹고있다 <웃음> <웃음> 그렇죠? <그럴 것 같죠>? 아씨시 <웃음> 많이 나습니다 안돼! 히트! <웃음> 형님 제가 이 정도야. 어? 오늘 오늘 오늘 신정님 오 힘쓴다. <웃음> 어, 어? 안돼! 안 돼! 근데 형님 왜 힘을 이렇게 쓰는데 <웃음> <되게> 작지? 어 <웃음> <와>, 신기하네 진짜. <웃음> 야. <날 괜찮다. 웃음> 야. 음. 형님 진짜 대전자로서저이고자저 <웃음> 오늘 두수 했습니다 벌써 아직 초반인데 뭐, 뭐, 뭐, 뭐, 뭐. 자 스승님은 스승님이죠 옆에서 코칭 해줍니다 오 제대로 먹었다 야 선장님이 한 수밖에 못하고 뭐하냐 <웃음> 너 형님한테 일린다? <웃음> 야, 조가가 진짜 껌모보다 좋은데? 신조가? <웃음>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래, 알았어. <웃음> 자, 이렇게 구두 계약이 성사가 되나요? <웃음> 뼈를 때리는 거 <것> 봐. <웃음> <웃음> 자, 저는 다 버리고 짱가오로 짱가오로 가야 되겠어 이제. <웃음> 너너왜 <웃음> 와? 아, 어, 선수 자리에 선수들이 꽤 많이 탔는데도 저한테만 오고 있습니다. 크림베이트 좋네요.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대로 된 쇼파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실력자예요? 등대다 내려준다. 너무 <웃음> <넘버> 보셨어, 시켜. 넘 봐봐, 뭔? 아, 근데 챔질을 무지막하게 하더라고. 야, 난탁 하고 들어온 거탁 잡아냈는데, 너왜그래냐 선수가? 탁 하고 들어온다는 거야요턱 하고 들어왔어. 그런가? 통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 내려놔면, 다리, 다리, 다리. <웃음> <웃음> 아 이런. 입질 않는데네번 중에 두 번을 걸어냈고, 누구는? 입질 오는 적적 놓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네요. 네, 네. 아 단차 조절을 하려고 했더니 단차가 지금 맞나 봅니다. 아 아까 그 그게 맞았어 쇼파이트가. 어모야그 형님 또 오셨네. 지난번에 5월 5일날 많이 잡으셨던 형님, 어, 어, 어 구독자님 달봉이님 언제 또출조하세요우리갖고예 형님 저 14일에 또 갑니다. 마보이님첫첫 수회 잖아 어. 어, 야 쓰레기 올렸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쓰레기 같은 쓰레기. 오, 요. 쓰 쓰레기 같은 놀래미네. <웃음> 야 훔친게 하이야야 <웃음> 실력이라고 해줘 인마 아유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살려줘도 살까? 어 실력이란다 아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애기 놀미인데미걸림인줄 알았더니 놀래미네요단지 t v 저친구 광어다운샷 잘하는거 뭐 다들 많이 보셔서 아실테고 여기 껌목카페 부매니저 이 친구는 뭐 승이죠. 자, 근데 실력자들이 꽝 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부저 소리가 딱꽝 소리네. 오케이 오케이.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나? 아, 다다 힘이 약해지면서요. 우럭도 잘 구하냐? 오, 면봉생 되는데. 야, 시기형 줘야지. 네아빠안 거둬? <웃음> 죽는다. <웃음> 야, 25cm 되겠고. 나이 가져야 가 돼. 음, <웃음> 어. <웃음> 아 씨. 아, 통 때렸는데. 아 씨. 파이트를 안 났어. 버리지 마. 오. 버리마. <웃음> 죽는다, 진짜. <웃음> 죽는다, 이겼다, 이래. 어, 울어. 네, 울어. 어, 왜 나한테는 안 와? 나 흰색인데? <웃음> 와, 뭐 사무장님 맨날. 아, 칠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동윤아. 몸 색깔 바꿔야 되나? 같은데? 흰색인데? 네? 흰색. 지금 뭐 대살 나오세요. 어. 우린 왜안 나와? 우럭을 다 빼먹고 나와. 어, 야, 씨, 몇 마리, 한천 마리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게 낚시가, 어, 낚시, 어구를 사용해서 걸어내는, 어. 아유, 저 씨, 아유, 내영상이안 잡힐 라이히저 절대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기타 또봉톡 계속 해. 히트 크다. 오, 오 씨. 야, 이거. 이 같다, 이거 어같다 이거. 어이 아. 광어다 이거. 간지트 간지. 히트, 간지. 상당한데? 아, 어, 이야 아, 이게 소리떼가 낭창거리는 거였구나 <웃음> 아. 있어 어. 살짝 들어봤더니직하더라고 어. 흰색이 무네 물긴 불안네우럭 아. 아. 아. 근데 우이었어요 툭툭한 거 보니까 통이 아니고 우리만 먹는구나. 아 진짜 사업사 이거 아깝사. 참볼 때마다 거슬리네. 어. 야 그럼 일부러 쭈쭉뽑보다가 이렇게 내리고 곱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미끌림 조심하시고. 바다가 아니야? 바다? 이거구나 야 그냥 가만히 있어 턱도 아니야 뭐, 히트 네. 야 에러가 아니거든? 뭐. 형님 괜찮죠? 아아2 뭐, 아 0원넘 되지 <웃음> 왜 제가 잡은 작대 어? 이 뽕돌이 차다는 말이 맞나봐요. 푸둑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뭐지 하고 슬쩍 들어보니까 있네. 어, 냉수대라는 말이 맞나 보네. 자 우럭은 두 마리째. 애로큰 말이 힙한것 말이. 저거는 우럭은 잡았는데 왜 나는 우럭이 사이즈가 작지? 뭐, 못 잡으려지 않았어요. 오, 어. 어, 나 그랬어. 물럭이야물기야놀라인가안 네, 네. 어. 치는데? 야, 뭐 다른데 보고 있는데 막. 이야, <놀람> 예! 형님! <놀람> 어? 별게 다 잡히네, 형님. 오늘, 오늘, 오늘 어복이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원트낚시 하다가. 아 무섭게 나온 녀석이죠 어, 이거는 지금 수건이 차다는 거거든. 아, 이건 아. 뭐야 이게? 모르겠어. 지금 걔가 신가? 물은 건가 봐. 그래. 어. 그건이 야, 피 묻었으면 이거 더잘 물겠는데? 히트! 와, 힘세는 어, 어. 굉장히 좋은데. 보통, 사자? 사자? 광어와 우럭이 막 섞여서 나오네요. 에, 왜 하필 저한테는 작은 우럭만. 저는 사실, 큰 우럭보다, 오, 연속 히트. 우럭이요, 우럭이 자, 소,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우럭, 광어. 자, 월듯말듯 계속 긴장감은 맴돌고, 옆에 사장님께서는 연속 히트 하시고, 이 선수들이 계속 조용하네요. 자 이동할게요.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이빠 어. 이빠 내리는 건 이빠 크림메이트 어, 투톤인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청색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출출해서 9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진짜 원 먹기는 거 아. 아, 그냥 그냥 너 포기야, 이거. 빨간색? 아니, 버터멜론. 버터멜론. 히트! 히트! 히트. 히트. 야, 간지 계속 쇼파이트네? 와, 큰일 났다. 오. 자, 선수가 삽질하고 있는 선수. 선수 자리. 어, 터졌어. 아, 이런. 채비 바꾸면서 핑크로 다시 해야지. 바닥 거칠어요 랭둥 올라오네요 10m 아 터졌어 아니야 안 터. 어안 오는데 그냥 기체로 막고 누워서 아악 봐 누가 했잖아 플링 가이트 나어 플링 가이트 어야 나는 봐너 바늘에 찔린 줄 알았어 껌모 손장이 좋아하는 재활용 아좀 채비 좀잘좀 해보자 아, 씨. 아우 야이번에잘 됐어 굿! 어? 이거 몸 끼운 거 이번엔 잘 됐어 자 싱크워 33호 부표를 보니까 물이 잘 가네요 야이 잘하는 사람들이 꼭한 번씩 슬럼프가 오더라 영상에딱 겹치죠 이렇게 이 잘하는 사람들이 슬럼프가 안시시와내 필명이 원래 영원한 초짜였었는데 참천지려운 항상 초짜면 얼마나 좋겠어 난 광따는 제가 초봅니다 이거를 내년 후년까지만 딱 써먹으려고 슬럼프가 오던 나발이던 초짜가 <웃음> 슬럼프가 무슨 상관이야 <웃음> 아유 선장님들 아니랄까봐 진짜 고기안 나오니까 둘다 앉아서 돌고 있네 아유. 야, 그러니 차를 꽂아한너뭐 <웃음> 하는 짓이지 알아? <너. 웃음> 네 신공 있잖아. 어 <웃음> 아, 중반. 중반 조금 덜됐네요 아니 뭐 전신 시간 빼고 하면은. 뭐풀린바이트 놓쳐 뭐죠? 입살자 <웃음> 가야 있어? 오케이. 오 구독. 우럭인가? 아니야, 아니야, 광어야 광호. 오, 광어다 광호 형님? 어, 왜광어야 다? 짱가 형이 잡으면 눈먼 거 근데. 어, 이뭐 내리자마자 폴링바이트가 두 개나 돼. 아이씨, 난 우럭이 족바이트야. 아이씨. 광어일지는 아니야, 확실히. 간지가 한 7자 잡아내야 되는데. <웃음> 아, 잘 잡으시네. 오늘 히트웜은 흰색인가 보다. 자, 단차 20cm 내렸습니다. 이거 이제 오짜 한 마리 나온다 까먹어 아까 오짜지? 오짜 안됐나? 히트! 오우! 크다! 아, 오우 멋지게 휘었는데 그렇지 한분 보내셨고 달봉형이 <웃음> 아니, 형님, <형이> 어? <웃음> 이쪽 보고 있대는데. 잠깐만. 고요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나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 블링블링하고, 자 제가 어복 뺏기로 유명한데 이번엔 어, 어, 어. 선장님들 두분 껏모, 짱가오 선장님들 어복 좀 한번 뺏어보겠습니다. 이거 봐라 이거. 나한테 바닥 끌지 말라 그러더니 지는 바닥 지지질 끌고 있네 이거. 지금 어바이 아닙니다. 아, <웃음> 딱 바닥 딱읽어 보면 모르십니다. <웃음> 야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마. 오씨, 내가 해은 뭐라고 해? 그 오씨.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광호다운 샷은 진짜 운칠기삼인데 운칠에 모든게 다 들어가있는거 같아뭐잉어라든가 뭐 맥이라든가 뭐몸통걸리면 뭐 나오는건 이해가 되겠는데 코 <웃음> 어, 나왔다 궁어가 뭐 훔치면 못나갔어 히트! 어? 아닌가? 히트! 제가 봤어 형님 <웃음> 열 받으셨나? <웃음> 드롭업 하셨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작은 거니까. 형님 <웃음> 물돌이 좀 되면 나오려나요뭐 어? 작지도 않네. 샀죠? <웃음> 자 단차 바짝 한번 내려볼게요. 한번 미끌리면 끝장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까이까 채비 하나밖에 더 털려? 유튜버로서 참 딱한 멘트를 날리고 있는데 <웃음> <웃음> 자 단차 20 말도 안 되는 단차 뭐 이런 거는 오직 초점만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선수들 말고 선수 대봐야 뼈만 맞는 것 같아 아이뼈 따고들 진짜 한차 내리니까 한 마리 왔어.. 아 우럭이네 씨.. <웃음> 아 우럭이든 뭐든 한 마리 잡으면 되는 겨.. 어? 아니다! <웃음> 어 작은 거 <것> 같은데? <웃음> 우럭이네 내리니까 우럭만 나오네 어 됐어 면방생 나는 선수가 잡아줄 줄 알았더니.. 에이. <웃음> 오 크다 드랜 살짝 불어봐 드랜 살짝 드랜 살짝 불어 살짝 여기도 히트. 히트. 야, 이거 큰일 났네. 여기저기 히트. 펼체 어디? 와, 이거 진짜 뭐야? 오. 좋아, 야, 구독자님. 야, 형님, 이거 묵자 넘겠는데? 할지, 할지, 할지. <웃음> 형님, 이거 묵자 넘겠습니다. 와, 아니, 형님도 만원빵 하셨어요? 야, 낚싯대 다 나와. 독보적인 1등이다. 저, 내가 봐도 봤... 육자다, 저거. 아, 형, 님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육자야, 저거. 언놈은 우럭거를해고 있는데. 간지야 다시 바꿔줄까? 아이고, 네. 여기 또 나온다. 아니면 형이 여기 계속해? 아, <웃음> 야, 너 손맛 보게 해야 되는데? 반찬 내리니까 저는 우럭 나왔는데, 어이 아, 진짜 낚싯대 척휘들어 와... 빵좋다 와... 배치 한번 해야지 그래 해야지 59? 58? 58! 잡아가자, 58 58 짱가형님이 그러시는데 네 여기 6자 이상 자주 출몰 한대요 야이씨! 4는나와요 부럽고 아이면 팔은 어디흐흐버가냐 바로 저 테크박스에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테크박스 누가 이거? 어 긍정의 힘 안나오더라도 <웃음> 노래도 계속하고 <웃음> 자 일단 블랙투턴 블랙투아 멸치도 아닌것이 이걸 뭐라고 해야되지 아 진짜 몸좀 한번 잘 끼워보자 아아 아, 진짜 힘들다 <웃음> 아니, 왜 이쁘게 끼워도 이렇게 다슷하지 여기, 제가 해보자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어. 이 바늘 이제 끝이 있잖아요. 어. 여기, 이 여기 반대편 여기까지만 넣으면 돼, 공식이. 어. 네, 여기까지만 그래? 넣고 그냥 등으로 빼면은 딱 맞아요. 반을 잡고 원만 어. 쭉 밀어줍니다 반늘끝 어. 반대쪽까지 요 어. 그 정도쯤 되자 형님 어. 그리고 등, 등에서 등 빼자 형님 요렇게 어. 해서 밀어주면 끝네 10! 쭉! 아 이런 10! 쭉! 어 그러네 <웃음> 공식이 딱 있거든요 아아 <웃음> 우리 형님 은 이제 바늘 끼있다 <웃음> 아 대충 깜량을 봤어 가만요 네. 가만 왔어, 왔어, 우리 사장님 왔어? 네, 어. 체인지한번 해, 체인지한번 닥치고 들어, 들어. 네. 오케이. 오, 잘 좋아. 야! 잘 아, 좋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오, 나왔어! 드디어 왔어 겁나 크네! 육자다, 육자. 입자. 저건 진짜 육자다. 아, 졸다가, 졸, 졸다가. <웃음> 역시 낚시면 <웃음> 자야 됩니다, 여러분.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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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어야 돼 빨리 엄청 졸어야 돼모 바꾸니까 입질딱 끊어져버리네 그러게 오케이 히트 덜덜이 덜덜이 자 제로프 한 마리 드디어 걸었어 오광어다어광어어 알았어 광어에 광어 강호. 몇 자리야? 야, 딱, 아, 딱딱제노포 아, 딱 아, 사이즈네. <목소리> 야. 오케이. 제가. 오케이. 오, 히트! 뭐야, 이 형님? 앉아서 자세도 불량한데. 날라요, 날라. <목소리> <목소리> 우어가냐 <우로> <목소리> 짜치. <짜취. 목소리> 방어인데요. 그냥 쭉 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도다리, 도다리. 와, 도다리. 도다리도 안풀어 <목소리> 신경질적으로 하지만. 뭐요 오, 야, 형님, 이거 빨간 거 아시죠, 형님? 알았어, 일단 줄게. 네. 이거 어, 양식으로 같아요. 아, 형님 왜 그러시지, 인색이? <웃음> 야, 진짜 왜 무럭이 확 튀냐? 히트! 야, 이건 지금 광호다. 아... 1등 받에 나요! 어, 이 자. 네? 이 자. <웃음> 자, 망연자실한 저 표정. 야, 핑크로 바꿨네. 아, 선장님들이 맥을 못 추는 신조고 짱가 형님, 처음에 한수 하시더니 그냥 계속. 두 마리 하셨어요. 아, 두 마리요? 어느새? 세 마리. 언제 형님? 아, 나 이제 총부터 하나 쳐야될요 오, 마리요. 자. 껌모는 몇 마리냐? 두 마리. 아유, 저. 야, 일. 예? <웃음> <웃음> 일반인이 나, 나, 나, 나보다 적게 잡은 <웃음> 선장이라니, 저거. 검모야, 이등이 밥 사야지. 야, 내가 이등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넌 선장님이잖아. 뭐라고? 저거 핑계만 그냥. 히트. 크다. 오, 이거 크다 진짜. 이야 뭐야? 검모 있어 형님. 사자, 샀자? 사자. 사자? 사자가 저렇게 위어져 오, 뭐야? 큰 우럭인가? 연질이요 아. 아 어, 오이. 형님 크네. 뭘뭘 뭘, 작지도 않네. 요. 나아니 네가 꼴찌야 저기 계세요. 어? <웃음> 둘이 가벼위보잡아 T2! 야, 와우, 어, 야, 잠깐, 잠깐, 지 않게. 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다 잠깐, 잠깐, 칠자 칠자 아니야? 안될래나 칠자? 이야 크다 나와 어, <목소리> <멋있다. 목소리> 형님 주무셔도 되겠어 나이 아, 졌다 졌어 졌어, 졌어 야와 형님 졸다며의어 걸렸네 어, 야, <목소리> <목소리> 와 진짜 크다 와뭐 아, 여기 사이즈 왜 이래 아숨구나 아, 고마워. <웃음> 아니, 신주 형님 가만히 계시는데,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2등이야, 2등이야등이야 1등이야, 1등이. 아까, 아까도 66이었어, 64, 65, 64? 64? 64. 오 근데 이렇게 커? 1등이냐? 아, 1등이1등이야 1등. 1등이냐? 1등이냐? 1등이냐? 1등이냐? 1등이냐? 1이 1등이냐? 어? 1때이냐1등이 때렸어? 이냐 1등이냐? 1등이냐? 1등이냐? 1이냐1이 형님, 단차 얼마 주셨어? 어, 좀 많이 줬어요. 단차? 높이? 아, 60 정도 주셨어. 단차를 너무 다 쳐도 안 되는구나. 아, 네. 히트! 오, 뭐, 계속 잡으셔. 아, 근데. 와점 좋고 여기 여기 야, 어, 야 어, 이거 어, 뭐 산란장이야 뭐야 뭐야? 여어씨 형님 형님꺼만 해뭐 꽉차 꽉차 이야 어. 이거 신조어 왜이래 이거 그러니까, 진짜, 형님 밥줘나밥 먹으면 내가 잡을 수 있어 우와 어, 어, 간지야, 우리 뭐냐? <웃음> 와, 형님 비슷하다, 형님 거랑. 형님 거랑 비슷해. 요 와, 진짜 크다. 어? 아, 이런. 야. 망했다, 진짜. 오? 뭐야, 뭐, 뭐, 뭐. 오. 오, 이거 크다, 진짜, 이거. 아 그렇게 안 큰가? 오, 자, 오, 자. 어쩌어쩌아유 훌륭해. n d s a c c e 몇 c 아, 어, 어, 어, 뭐? 와, m i n g pop. 요 o u should pay any credit д е н ь 이 빨리, 빨리. 짱가 형보다 빨리, 2, 2cm 크네, 2cm. 와. 야, 아, <웃음> 꽃모 저 선글라스 끼고 있는데 이글이글 <웃음> 도 이글, 불꽃이 선글라스를 뚝 끊어 나오고 있어. <웃음> 말도 한마이야 <마디> <웃음> 꽃모야, 말좀 해봐. <웃음> 저짱가 형님 3분천원. <웃음> 딱 3분천원 하셨네요. 부름에 가득 찬 시선 받으시다가. 3만 3만 <웃음> 지금 껌먹은 사람들이 제일 죽 쓰고 있어 간지가 말이 없어졌어 그 자리 또 간다 어 개박자리 6자 이상 계속 올라오던 자리 자뭐 우당탕 콩탕이 사이즈가 되는 녀석들이 마리수로 나오네요 아 이거 뭐 영상 찍는다 담배 핀다 수다 떤다 해가지고 입질 한 더번 받은 것 같은데 저는 못 건졌습니다 히트! 어이 뭐 사이즈가 왜 중간쯤에 다 나와 아. 나오는 거 아니었어? 형님 저만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 저 놀래미 야한한 삼십오 한 놀래미 되겠다. <웃음> 어. 멀린 거 아니야? 낚시 걸렸어 낚시. 히트 히트 히트. 저기 저기 뒤에. 어?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웃음> 그래도 형님 꾸준히 잡아내시네. 형님, 왜 자꾸 뒤에서만 있대요배 <웃음> 이렇게 밀어봐, 저 <웃음> 뒤로. <웃음> 어? 형님 이쪽으로 오셨네? <웃음> <웃음> 예? 그냥 그냥 같은 색으로 써. 그래요. <웃음> 선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신는데 뭐? 아 그게 바로 어복인데 아저 어복 없나 배우니 지금 몇 수나 했지? 왜안 빠져? 오, 물 없어 물와 진짜 많이 했다 시간들이 네. 좋으니까 와아잖아 대박이네 진주형님 오늘 오이 크다 이거 아이씨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이거 아... 형님 위트. 위트? <웃음> 이런 들어와, <웃음> 사이즈 괜찮았어 잘올라는데그런 <웃음> 같아요 아아냐아괜찮아 아니, 아니, 사이즈 그래?괜찮아? 괜찮다그래 <웃음> 아유 말라했다. 여기 도다리 건져놓고 이게 아나 진짜 아우 졌어 졌어 졌어 졌어 벌써 그러게 말해 요님아 이놈이 한번 뽑아내면 계속 뽑아내거든 아이님하 아니 자꾸 초보라고 기죽이려고 하길래 아 밀리기 싫어가지고 나 아, 돌아다니네 아저짜증 진짜 뽕또를 뒤로 집어넣고 지내래요. 아, <웃음> 나 참, <참나 씨. 웃음> 저걸 확 <웃음> 집어서 그냥 바닥에다 빠쳐야 돼가지고. 어게 <웃음> 하하하하, 물어요, 이제. <웃음> 어제, 오늘은 못 봤어요. 어제는 이 수온을 보니까 13.6도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 수온 재는 깊이가 표층 수온인데, 표층 수원과는 다르다고 하는데 뭐왜위트를위트를멘트하고 있는데 하시냐고 나참 형님 광호에요아와 <웃음> 형님 오늘 사이즈도 말했어 도달이잖아요 형님 아유 신주 형님도 안 잡으시려고 하시네 어디 가시겠네? 가야지, 어딜? 그래. 어딜 가면 다를 주무시러 가죠 한 지금... 답변만 하면 답변 들어가야죠 논문 쳐놔 해가지고 자리와 딱 사진 찍고 일분이야 <웃음> 사진 찍고 1분도 안 걸렸어 또, 또 <웃음> 오늘 껌모가 꽝조사네 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껌모 그 옆에서 잡았잖아 어 그러니까... <웃음> 예, 어복 없는 사람은 바로 옆에서 1등 막 잡아내고 했는데도 못 잡아내는 게우 히트! 아 이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와와 네. 와, 오늘 쳤어 오늘 하셨어 어 광호다 아 우럭이구나 우럭 우럭 우럭 우럭 예 우럭 오늘 쳤어 하셨어 이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축하드립 네, 네. <웃음> 파이팅! 네 파이팅! 아 그럼요 제노프가 죽어가는구나 반응 히트! 아니 형이 뭐 딴짓하면서도 맨날 그러네 아. 야너 그러지마 <웃음> 너무하시네 진짜 <웃음> 나, 나도 막 놀면서 할까 이봐 후렁이 어아닌 오, 고객님 사이즈 괜찮은데 들어보으시 <웃음> 자 여러분은 지금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표본을 보고 계십니다 저렇게 하시다가 선장님한테 뜰 채로 맞아요 자 이거는 이 선장님이 제가 보기엔 특별한 스킬도 없는데 계속 걸어내셔서 뭔가 도대체 무슨 워터오일이냐는 이걸 녹색? <웃음> 간지야 너도 한번 써봐 아 오늘 활성도 좋잖아 잘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좋은 거 같지 않네 어. 애들이 공격을 어 신의 시하당해는데어 하긴 오늘 쇼바이트 많이 난다 이야 간지가 가르쳐준 방법으로 끼우니까 뭐 그렇게 많이 휘지 않네 아 이렇게 초보는 하나하나 배우가는 거야 히트! 와 진짜 혼자 다 잡으시네 또 잡으셨어? 또 잡으셨어 마리스는 형님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오늘 마리스 사이즈 둘다 잡으시네요 신지호 형님 입이 귀에 걸리시네요 그냥 아... 근데 왜 선수회는 안 나오냐고 아 짱가 형님이 잡아계시네 저 형님 내가 보기엔 특별한 스킬 없는 것 같은데 왜 혼자 잡으시지 올려서렸어 이씨 저기 해야 되는데 저 저기 다 뒤에다 내려줘 아나 진짜 오늘 왜렸어왜또 이다 내려어왜또헛야야 마지막에 다 반주로 그러저 형님도 나랑 같이 내려오 되는데 저만해도 턱 오잖아요 요거 봐라 하고 긴장하거든 말로는 긴장하면 손에다 이래놓고도 저만해도 긴장은 하거든 긴장하지 않고 쇼파이트 보시고서 아 요거 왔네 그리고 한 2-3초 기다렸다가 챔질하고 이런 거 굉장한 스킬이거든요 사실 요 조그만 차이가 조금만 네. 저는 형님하고 대화하다가 온거다 놓쳤어 <웃음> 어. 아 우리 간지가 좀 많이 잡아야 되는데 아 긍정마인드 너무 좋다 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포기를 못하겠어 <웃음> 형님 그만 잡으셔 <웃음> 아이 <웃음> 얼른, 얼른 진지드세요 아 나와야지 이제 자 오늘은 어, 배 전체 조항이 좋아가지고 자 잔맛이 잔맛이일 겁니다 오늘 장원 하신 분이 아까 졸다가 잡으신 그 사장님이시죠 아니 아니 바꿨습니 사장님 아 펜션 잘 관리 안 하시고 낚시만 다니신다는 그 사장님이시구나 네 어.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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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자 단차 70어70뭐 아니면 너야 야 어차피 낚시는 <웃음> 어 잡거나 못 잡거나 하고 큰거 아니면 작은 거야 아 어, 형님 또이트였어 우러기 우러든 뭐든 솔직히 아야 형님 <웃음> 아니 어떻게 이쪽부터 들어갔는데 형님껏먹을지아저 <웃음> 펜션 사장님 걔 걸었다는 펜션 사장님이시네 껌모 <웃음> 드디어 육두문자 쓰기 시작했어 <웃음> 아저 껌모가 저렇게 열심히 하거 처음보거든요 저렇게 열심히 해도 옆에서만 자꾸 나오니. 어디 갔다. 어 그래요. 어 그래 그래. 자, 이 자리는 그럼 제 건가요? 아 빠졌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어뜨, 어떻게 이렇게 빠지지? 야 씨, 제대로 쇼파이트네. 아 씨. 아, 빨간 펄이었구나. 아, 이런. 나 물어가 아었어통 때렸는데. 아, 씨. 에! 그걸 왜 버려! 아, 나 집에 와서 튀겨 먹으면 맛있는데, 그거. 아, 나 진짜. <웃음> 분명히 광어이틀렸어 당신 낚시나 하세요. 네. 진짜 씨 그저 코트리 건수 하나 잡힐 것 같아. 그냥 그뜨을 파고 들어오네 저거. 자, 아, 네. 자 보셨죠? 리액션 좋아. 아나 진짜. 씨. 야 근데 이거 뭐이 좀만한 게. 어 이거 너무 깊이 삼켰다 근데 저는 우럭이 좋아요 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제가 원투꾼 출신이라서 그런지 저는 우럭이 좋습니다 뭐 3장은 안돼도 20 6,7 정도 되겠네 어이 단차를 높게 줬는데도 어떻게 우럭이 나오지? 아 70cm인데 아 놀래미 놀래미 놀래미 자세불량 말자고 어? 이야 멋진 도달이네 35! 아우씨 나도 광호 잡고 싶다 오늘 1등이 어울리지 않는 펜션 사장님 예, 사장님이죠? 그지? 어울리지 않는 펜션 사장님 자 어울린 펜션이라고 있대요 그 무창포에 어? 오! 비비 해서 들었는데 걸렸어. <웃음> <놀라가서 와. <놀라가서 자, 제가 영상 클릭, 실수로, <놀라가서> 금방 전에 72cm 짜리가 나왔는데, 생생한 현장감, 이거 못 담았네. 아이씨, 속상하네. 저 뒤에 간지TV 그 친구가 있으니까, 저 친구 채널 거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2cm 짜리가 나왔어요 아 이거 꺼져 있는 걸못 봤네 아 이런 아니 이렇게 활성도가 좋은데 왜 저한테는 안 나오지? <웃음> 나 진짜 <웃음> 아침만 첫 끗발만 멍끗발인 겨우 아참자 단차를 어, 넘어 완전히 죽었네요 안 20분 이동할게요 어초가요 형님? 어초? 아 쇼파이프야 아씨뭐뭐뭐 뭐, 뭐, 뭐. 날개 다니네 뭐야 괜히 광새라고 광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두 마리, 두 마리. 나도 두 마리 아 괜찮아 <웃음> 나도 두마리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막판에 막판에 한번 찍고 가실 모양인데 어.. 물색이 탁하네요 물색이 그렇게 맑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아까 72cm 짜리가 나오는 걸 영상에 못 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어요 어 오늘 배에서 조항이 좋아가지고 탄성을 지르고 막 하다보니까 목에 무리가 좀 갔습니다 왜? 어줄 아, 어씨. 저도 아저씨 껌모가 박수치고 있어 줄 걸렸더니 아이러야 이러지 마라 아나 진짜 아 진짜 저씨 아하. 빨 아나 진짜 아나이 껌모가 걸리니까 박수 쳐가지고 끊겼어 아, <웃음> 자 껌모 선장님두 마리 했습니다 두 마리 처음에 한 마리하고 뭐 말뚝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한 마리 더잡더라고요 도다리 그 옆에 어울림 펜션 사장님 일곱 수 하실 때두 마리 하셨어요 얘네 진짜 어쩜 어 저렇게 자세가 똑같냐 둘이 이 <웃음> 궁뎅이 동상 하나? 껌모 선장 껌모카페 부매니저 짱가오 선장님 어? 자세가 가관이구만 세다 굉장히 불량한데 아 보기를 절잡아내니뭐 할말이 있나 끝모야 형님 몇시까지 하신대니자3시반인데 들어가실 생각 안하시네요 멘트는 슬슬 마무리 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목이 어, 좀 많이 셨어요 <웃음> 그만큼 오늘 배 조항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이 5월 14일 아, 이제 5월에 시작이 되는게 한치가 있겠고 군산의 참돔타이라바 시즌이 오픈이 됐고 옆에 있는 간지 t v 유튜버가 확인은 했고. 그래서 이달에 한치는 가볼 것 같고, 군산 참돔 타이라 바도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찍어보고요. 안 나오면 철수하는 걸로 할게요. 예. 저기 네. 트야? 뭐야. 아유, 저 드랙 풀어놨구만. 아유, 내가 네, 그럴 줄 알았어. 저 아, 저. 아. 드랙그를 풀어놨어 내가 마지막에 터트리려고 캐스팅 네아저 심술 저거 진짜 잡은 좋고 아잡 말고 심심해 심심해 심심해 보통 요한 시즌 한달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대광어 놀이로 개인 기록 경신하려고 어, 영웅권 인천 그 전국항 이쪽으로 사이즈 광어 노리려들 많이 가시죠? 근데 오늘 보니까 72cm짜리 광어를 보니까 분명히 이쪽에도 무창포에서 출조를 하셔도 대광어가 있습니다. 아, 저 개인적으로는 한치, 대광어, 군산 타이라바 뭐 이렇게 여름까지는 그렇게 다닐 것 같습니다. 어, 무창포에서 어, 선수들 만나고. 즐거운 경험 쌓고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다녀봐야 될것 같아요 형님 몇 수나 될것 같아? 4 0어 와. 어? 단안 문다 얘 지금 엄아물건야 갑오징어는 물더라고 아장님들이 많은데 내가 사주로 아마 얘네들한 사줘야 며칠 나야지 아, 그래래나? 네, 응. 시급은 네, 껌 먹어 늘었지. 아, 어, 여기까지 말하고요. 잘송게요 변명도 많이 했습니다. 어. 숯이 엄청 있네요. 와, 사이즈 좋다. 와 깻잎도 많지만은 와 형님 물 빼지마 어. 제크가 나왔다 제크가 나왔어 와 이게 사이즈가 야 진짜 자 이렇게 조항만 끝으로 와 오늘, 오늘 진짜 사이즈랑 섞여서 마리스가 나왔어 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와, 쟤 대가워, 진짜 대박, yeah. <목소리도> 진짜, 너. 살점 봐, 살점 와, 이야. 살점이 와, 3 3 이야, 진짜. 이야, 40개도 넘겄다. 선물을 받았는데, 크림베이트 분경을 깜빡했네요. 아침에는 반응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담그기 전에 그 테일의 움직임을 좀 위에서 띄워서 이렇게 하면서 봤더니 움직임은 초보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고 뭐 아침에 활성도를 좀 우려를 했는데 어, 숏바이트는 거의 안 났었어요 아침에는 저는 작은 무럭부터 뭐 4차 정도 그다음에 4차에 가까운 3차 뭐 이렇게 좀 잡고 했는데 여튼 어, 크림베이트 지원해주셔서 솔직하게 품평을 드리자면 어, 컬러가, 컬러가 뭐 빨간 계열, 붉은 계열, 또 핑크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게좀 아쉽고요. 물 속의 액션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두께가 있어서 저 같은 초보에게는 그 스트레이트 후급을 사용하신다면저 같은 초보에게는 좀 긁어서 웜을 끼우는 어, 그런 스킬, 자잘한 스킬 그런 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다른 웜과 뭐 컬러 로테이션 하면서 조금 더 써보고 오늘의 분평을 짧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